하오라고 해서 자강호 기차를 탔습니다 화련으로 갈때는 꽝하오라고 해서 굉장히 새말보다 오래된 걸 탔는데 요거는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풍경도 보이고 이 있으면 도착하니까 이따 뵙도록 할게요 저는 205번을 타고 조잉예스 라고 있거든요리가어디를 갈거냐면 연자단이라고 렌즈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유명해요 가보시면 갈겁니다 네 드디어 렌즈탄 용호탑 그리고 춘추각에 도착했습니다 네 진행방향은 바로 용의 입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입으로 나오면 됩니다 왼쪽으로 갈까요? 이곳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위에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문양들이 보이죠? 한국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곳에서 살고 싶네요 제가 지금 정상에 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높은지 보여드릴게요 자, 이렇게 위까지 탁 보일정도로 높고요자 이쪽이 바로 용의 꼬리입니다 그런 말 있죠 뱀의 머리가 되지 말고 용의 꼬리가 되라 저는 굉장히 높은 저 꼭대기가 다 보이고요 이게 아까는 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호랑이 탑이다 보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아까와 같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갖고 있는 용호탑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어디로 가오냐 우리 팀. 에 예, 도착했습니다. 오리정이라고 한국어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깝게 물과 인접해 있습니다. 이곳은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석상이 굉장히 한 얼굴이죠? 가, 관우인 것 같아요 분명 화련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봤죠